네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떡볶이 그 쭈꾸미 넣고 떡볶이 좀 해볼 거예요 먼저 육수를 좀 내야 되니까요 육수부터 해볼게요 멸치를 붓고 약간 조금 살짝 볶아야 되니까 이렇게 살짝만 볶아줄게요 비린내 나니까 그냥 안 볶으면은 이렇게 볶아서 물을 이제 붓고 이제 좀파좀 좀 넣고 파하고 파 뿌리 집에 있으니까 그냥 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마 양파 반쪽 여기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바지락이 있어요. 내가 해금 시켜놨거든요. 바지락이요. 이게 요 지금 바지락이 쭉쭉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지락이 싱싱해서 이래요. 안 싱싱한 거는 이렇게 잘안 나오더라고. 소금 조금 넣고 내가 티스 숟가락 하나에다 넣어놨어요. 이 정도면 해금, 와, 물 쪽지 사네조금미대가리를 이렇게 반으로 딱 잘라버려야 돼. 그게 손질하기가 편해. 지금 쪼금미가알벨때가 아니야. 이게 입이야 이게 쪼가여는가이 입이 되게 쪼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기가기가기가갈기가여라가아 맛있는 떡볶이를 해먹으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기기 간장 3개 오늘은 뭔가 진짜 복잡하네 응? 어? 떡볶전체다 깔려있어 막재료 마늘 후추장 여기 음. 딸기 가른 거요 딸기에 내가 침에 부쳤는가봐 <웃음> 왜야? 응? 어? 부침게도 딸기 넣고 갈아서 넣고 내가 사과도 갈아서 넣으려 그랬는데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딸기 내가 선물받은 딸기인데 <웃음> 다 먹었어 이제 오늘 마지막이야 양념장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음. 파스타를 끓여야 돼 파스타 한참 오래 걸리잖아 음. 음. 네 파스타 삶으로 음. 파스타 삶아 파스타 삶을 거야 파스타 물소금좀 넣고 아잘 끓으네 응? 잘 끓어 잘 끓어 이거 뭐. 이건 쎄 식용유 한 방울만 넣어줄게요 메끼메끼 하라고 1인분이에요 이거 한 9분 정도 삶아야 돼 파스타는 이게 빨리 안 삶아지더라고 9분 삶아서요 9분 저는 을 큽니다 잔녀이 남아 뜨거우니 주의하십시오 주의하네. 알았어요 음. <웃음>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제 떡볶이 하는 거예요. 응, 음, 이제 떡볶이. 떡볶이를 만두 하고 이거 저기 어묵 좀 넣을 거예요. 어묵은 이렇게 잘라서 반 이렇게 세도막으로 잘라갖고 이거는 한번 씻혀줘야 돼. 육수물을 붓게요. 뜨거. 우와 튀겼어? 깜짝이야, 어. 튀겼어? <웃음> 음. 깜짝 놀랐네. 음. 떡국이 너무 적나? 떡국이? 응. 음. 이 다는 거예요? 있어 남았어. 적은 거 거. 근데 또다못 먹을까 봐. 다못 먹을 거 같네. 음. 모자라면 밥 비벼 먹으면 되니까. 아니 이 국물을 내가 많이 하는 거에 파스타 볶으려고아 이걸로? 음. 아크 맞겠네. 그래 그지? 응. 음. 바지락도 넣고, 네. 낙지도 그조미도 넣고 조미안 잘랐어. 아, 안자른게 나요. 먹을 때 자르면 응. 양념좀 남았는데 좀 이제 국물이 좀 모자라면 양념을 더 넣을 거예요. 떡볶이가 맛있게 쪼고 있습니다. 아, 푸짐하다요, 어? 푸짐해. 야,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자를까? 어? 맛있는 맛좀 봐봐. 국물만 먹어 보면 돼요? 응. 이무간 음, 맛은 맞는데. 아. 어때, 좀 단맛이 좀, 좀, 좀 단맛이 적지 않아? 어? 응? 괜찮아. 응? 아니야. 단맛이 좀 들어야 될것 같은데? 어? 괜찮다니까? 응? 괜찮아요. 좀 달달해야 맛있어. 달달해. 에이, 너는 너무. 에이, 달, 진짜 달달해. 에이, 너는 너무 단 걸로 싫어해. 아, 이거 딱 좋아요, 진짜로. 나나설탕을한 숟가락 넣을 거야. 아! 어, 딱! 금 딱! 그치다니까 야! 파스타도 응 어. 어? 조금 이게 좀 단맛이 나야지 응? 아니야 설탕 한스가 추가했습니다 <웃음> 아! 내내 응? 내 입맛이 정확해 네 입맛보다 이렇게 하면 맛은 더 좋긴 하지 그래! 아 그러면 먹을 때 맛있어야지 나는, 나는 일부러 맛없게 먹잖아 일부러 입에서 또, 맛있어야지. 그, 뭐니뭐니해도 음식은 입에서 맛있어야 맛있는 거요. 음. 아, 딱이 맛이야. 아 역시. 이게 좀쫄아야지 이게 국물이 좀 걸쭉해지거든. 음. 근데 조금이는 너무 쫄으면 질긴데 떡볶이는 일단 뜨고 이 국물에다가 밥말아 먹어도 좋아요. 국 물이 좀 많네. 좀, 좀 쫄아야 되는데. 잘 먹고. 다 됐습니다. 아이고, 징하네. 파스타와 떡볶이. 응. 그래, 니가 말해. 내가? 응. 내가 못 말을 하겠어. <웃음> 파스타와 떡볶이. 오늘은 우리 파스타와 떡. 뭐, 뭐 주꾸미 떡볶이 하고 오늘 파티에요, 우리. 에 예, 이렇게 맛있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오늘 <웃음> 파스타 먹을 거야. 둘다 먹어요. 다, 다 먹어. 네. 응, 다 먹어. 갖고 가 먹게. 음. 파스타를 여기다가 놔야겠다. 응? 이렇게. 응. 음. 음. 이거 바지랑 먹어야지. 바지랑? 이거 응. 어차피 뭐 내가 다먹을것같은데 응? 이거 다막 섞어 이거랑 같이. 파스타랑? 응. 응. 여기다숴갖고 아, 맛있네. 응? 맛있어. 요즘 들어서 파스타를 많이 먹네. 음, 응, 응 파스타 이거 돌려서 먹어야 되 되는데. 응.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하렇게이 조금 이렇게. 렇게 이렇게. 됐어요 감 음.